어떤 보형물이 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러운 b 컵의 느낌이 나오는데 저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풍만해 보이는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다든지 가슴이 높게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낮게 위치하는 사람 새가슴으로 돌출되보이는 사람과 평평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보형물이 들어가도 더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몇 cc 보형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보기 좋더라. 그래서 나도 몇 cc로 해야겠다. 이런 결정은 좋지 않습니다. 항상 자기의 특징을 감안해서 전문가랑 상의 후에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